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문 프로입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때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곧게 뻗어지는 팔로스루 오늘은 곧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만들기 위한 다운스윙 손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셋업을 잡았을 때 손의 위치는 명치에서 최대한 멀게 되게 돼 있죠 이 손의 위치가 테이크백을 가고 코킹을 올라가서 백스윙 탑을 찍었을 때 손이 지나가는 길을 찍어본다면 은 지금처럼 옆으로 빠져서 올라간다거나 혹은 바깥으로 빠져서 뒤로 빠진다거나 하는 길이 아닌 스톱 때부터 백스윙, 탑에까지의 사선의 직선의 길을 타고 움직입니다 대각선으로 된 직선의 굉장히 가파른 길을 타고 움직이게 되죠 자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게 오른손이 왼손보다 타겟의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운스윙 때도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타겟에서 멀리, 몸에서 멀어지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서 왼손의 위치를 스럽대와 같은 낮은 위치까지 멀게 아래로 내려주는 스윙을 하신다면 클럽을 원래 있던 위치로 땡겨오는 것이 아닌 원래 내가 거쳐왔던 위치를 다시 그대로 만들어 오면서 돌아온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은 원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회전을 시켜준다면 자연스럽게 원심력은 더 강해지게 되면서 팔로스루는 곧고 길게 뻗어질 수 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가 팔로스루를 억지로 만들고자 클럽을 땡겨오고 몸을 돌려주고 체중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 손과 명치 사이의 간격을 백스윙 때 멀었던 것처럼 다운스윙 때 다시 멀게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아래쪽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과 원이 만들어지는 원심력을 동시에 만들어준다면 내 몸은 큰 동작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명치를 기준으로 축을 잡아준 상태에서 회전만 하게 된다면 그 원이 알아서 내팔로스루를 넓게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아이언의 경우에는 명치의 위치 원심력의 중심점이 되는 부분을 공 위에다 올려두시거나 공보다 앞에 올려두시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찍어치는 스윙에 곧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만들어내게 되고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명치가 공보다 뒤에 있는 상태의 중심점을 만들어주고 그 중심점 그대로 다시 클럽이 테이크백 때 멀어졌던 것처럼 다운스윙 때 멀어지면서 손의 위치를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심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곧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곧고 길게 뻗어지는 팔로스루 모양을 만들려고 하실 때 너무 억지로 클럽을 밀어내려고, 땡겨오려고, 몸에서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백스윙을 갔을 때내 손이 있었던 위치를 백스윙 올라가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시 그 위치를 잡아주시면서 명치의 축으로 몸을 회전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이 만들어지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서 내 명치가 이 클럽을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내 양팔을 곧게 뻗어주는 회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곧고 길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